협곡에서 렌가마 터져버렸어 부리부리 부리뿌리부리리 아 시바나 시바나 람모스 뭐 이런걸로 캐리하고 하는거 우리 만나니까 왜 갑자기 정글팀원이냐 승난도 도 없어 팀원 열랭급 고인물이잖아팀원정글 아, 심지어 처음이야 왜난트롤로밖에 안보이지 <웃음> 자 무난한 시작 게임의 시작은 임배방으로 시작합다 아니 는팀모정글이 무난해? 저의 상대는 옆집고양이 나비 우리 나비가 생긴건 괴팍하지만 아주 괴팍한 친구를 한라이너는 이렇게 갱을 잘 흘려주기만 해도 전멸이 빠집니다 <웃음> 하지만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저는 아니, 세트니까 룰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번 영상이 망했어. 에이 부시 없애 봐 이거. 다 부시. 야 그냥 차체. 근데 남이케. 손해라는 나미. 거야? 남이도 나미 킬먹으면서포팅해줄수 뭐? 있어. 게... 너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야? 뭐 거야? <웃음> <웃음> 뭐라는 거야? 에 이해 안 되는데. 네 안녕, 내 이름은 버섯돌이야 녕 방금 리아 안녕 리름은 버섯돌이야. 버섯리고 죽었는데? 여기 아까버섯리려있아포스터 팀원들의 격한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렌가를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. 고마워 친구들. 덕분에 나는 행복해. 나는 안 행복해. 이쯤에서 아니 세트로 베리온은 왜든 거야?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뒤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와 배려 아니면 죽을 뻔했어 드디어 미친거지 내가 이제 못비비지 이래면 내가 이겼어 내가 용 가는게 낫지 않을까? 음, 멀쩡하게 먹었잖 아... 용 잘라져 나 제압골 먹었나 내가? 공야 <목소리도> 제가 방금 와..야..나는 너무 귀엽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WK 아니 이래리 여기서 왜 나와 다행이 아니지. 발언쳐도 되고, 밀고 올래? 아니야. 바로 이거 별로 안 써야 이십자분 전하게 하세요 <목소리도> c a r r y